괜찮아 난 스타니까. <웃음> 엄마 나 혼자서 세개 먹을 수 있어. 이거지 개새끼야. 어. 어. 정우야. 무슨 여기 앉아요? 어 빨리 아니 여기 아니까 어, 앉아. 안녕. 안녕하 떡볶이 즉석 아니 뭐야 간장 떡볶이 소고기 넣은 거. 태국이라서. 아, 또또또또또또 또. 잘못. 잘못. 응. 뜨 맛있냐, 야 응. 너무 맛있다. 너무 까지는 아니고. 응, 아, 응. 아, 네. 아 너무 너무 심해. 뜨고 뜨고. 나울 먹고 싶어. 음, 음. 이이일파 <웃음> 네. 밥하고 싸가지로 먹을 거야. 음! 음 마트 다녀오셨어요? 좋아. 네. 감 네. 밥이 네. 네. 네. 맛있게 생겼어? 요 아? 오늘은. 음 그만이우리 그래 말... 뭐 하고 요아안 돼. 얼만큼요? 먹어, 이 진짜 맛있 아빠! 맛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아빠! 아빠 뭐가간사해 이리 거, 이이거양배추 넣으니까 맛이 좋다 이즈, 먼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어? 이즈, 먼들 그런다고 근데 너는 애기 먹으라고 간장 했는데 엄 그런 말도 해. 알아? 어, <웃음> 이즈먼들도 알아? 진이엄마가 완전히 진짜 정말 거지같이 알고 인기어 많은 이런 나쁜 거지로 본 적은 없어. 정말 소고기도 먹어. 응. 원래 그래야 카메라 나올 수 있는 거야. 응. 되게 장난치지 마. 응. 진지하게. 성화 진짜 맛있게 잘하네. 어? 괜찮아. 난 스타니까. 참아줄 수 있어? 나야 못 먹겠다. 천천히 마. 아나 이러면 더끼 없는 애로 음, 이미지 나긴데 끓여야 돼. 그래 음, 그래 짜묵짜묵.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왜? 짜? 아, 많이 짜? 매워? 많이 짜. 라면스크 아니, 넣었어? 아니. 어 후추맛이랑 어 너무 짜고 매워. 잠깐만 찍을게. 말아 음! 맛있지? 맛있다! 너 Say yes 나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워 토스트. 어 더워. 맛있겠다. 음. 음. 아. 음. 음. 여러분 딥치즈 베이컨 토스트 꼭 드세요. 음. 음. 엄마, 나 혼자서 3개 먹을 수 있어? 아, 잘하는 <웃음> 와우 잘하 것도 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괜찮하 음, 음, 엄마 음, 음, 야 음, 하고 음, 음, 할머니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엄마가 음, 음, 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거 한 개는 된데 이빨 은입이오올로가빨다 나도 배가 찬다 자두. 사랑해 자두. 자두 자두. 짜르 짜르 짜르. 너무 귀엽지? 번마 봐줘. 짜드. 햄스페셜 음. <웃음> <웃음> 할머니와남 이것도 제가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얘는 감자 토스트. 어차 우리 중에. 어, 느끼느끼 개 느낀데? 괜찮네. <웃음> 진짜 빨리 왔어. 엄마 시킨지 이제 3 0 분인데 벌써 다 먹었으면. <웃음> 잘 먹었습니다. 가져가 드려. 됐어. 아, 가져. 고기 금방 먹을 건데. 뭐. 아, 말 동산. 응. 아, 지금 어디? 지금도 짭짤해. 빨강도. 지금 어 됐어. 단하다 진짜 여자애 혼자 솔로로 플로, 솔로로 혼자 가고 아더 <웃음> 아 여기에 우동 볶음 넣어도지이다 아니 근데 진짜 너랑 엄마랑 옆에 있으니까 응. 네가 머리가 크게 크구나 허 마도 크고 아 어차피 저거 이제 약 약물 대려놔요좀 많이 먹었으니 깨란 물 몰라 물 의학적으로 그런 기준에 미지도 못했는데 이거지? 개야코바 순살 보통 만 여기 똥집도 추가했어요 떡살 있는 리뷰 이벤트 와우 맛있겠야마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거 엄청 있어, 엄마. 다른데. 음! 매운데? 음! 똥집 멋있어. 똥집. 빈에 쩔어. 짜르짜라 짜루짜루. 짜루띠. 짜루띠. 짜루짜루. 사랑해요. 아빠 왜. 시 심하려워. 어, 왜려처음 왔어요. 아빠. 어? 어 이거 심하려. <목소리도> 이거 참. 창... 창... <목소리도> 왜왜 싫어? 짜루. 오해우리 번이야 <웃음> 어. 아, 따뜻해. 햇빛이 내 등을 따뜻하게 해줘. 불벌레였나? 먼저 따뜻 따뜻 따. 따뜻 따뜻 따. 아빠. 저기 저기가 담배 담배 버리는 곳이래. 어, 그래. 안돼. 아, 나타이야 아, 르야 o 잘 조심해야 돼 그거. 왜? 누나가 누나 누나가 들어. 근데 한번 받아봐. 음. 축하해요. 빨리 가자 우리 늦었 늦었. 자기가 자, 그러게 하면 안돼 케이크 고정이 안돼 있어. 아, 원래 어 케이크다. 해봐. 이거 언제 했어? <웃음> 울어 빨리 너무 귀엽지? 엎어지마? 너무 귀엽지? 진짜 귀엽지 않냐? 음. 사진 찍어줄까? 야 그거? 마정호수에서 트월킹 추는 남자 세요 <웃음> 괜찮은데요? 근데 요 빨리 와요. 야 무서워 진짜. 틀나봐 어디? 아니요? 잠깐만 나이안 돼. 다리 위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 잠깐 아, 진짜 안 할래. 안녕하세요. <웃음> 그의 듬직한 디테일. 그러게 너무 이쁘다 끝난 소감이요 어, 발위 땀나고요 심장 벌렁벌렁하고요 좋을 같아. 재밌다며요 아니 진짜 여기 아파 <웃음> 뛰어 지금 빨리 뛰어 하트기 뛰어 <웃음> 아, 근데 뒤에 배경이 너무 이쁘게 나와 늙었나 봐 자연이 응. 너무 좋아 야, 자두, 자루, 가자, 가자. 진유아 왜안 놀아? 3초 안 넣을 건데 조카 만드는 얼려 먹는 초코 케이크 조카 함께하는 얼려 먹는 초코 만드기에 조카 자식이 얼려 먹는 거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초코를 녹이는 중. <웃음> <워마한>. <웃음> 그럼 만들게요. 요 <웃음> 초코 할 거야? 그럼 삼초는 딸기 할게. 자. 원하는 틀에다가 넣을게요. 나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뭔데? 끝. 그리고 이거 넣어 빨리. 꽈자 꽈자 맛이. 삼촌은 딸디와닐라를 섞겠어. 나 섞고 싶다. 이만큼 하고 바닐라. 이렇게 짜고 넘치지 않게 그 다음에 이 과자를 퐁 넣으면 딱 맞지? 딸기랑 초콜릿 넣으면 색깔할까 요한아 세울 때 이렇게 하고 해 이렇게. 그러면 초코는 삼촌에 넣을 테니까 딸기만 진요한이 넣어 네 딸기 어. 재미냐야 네 딸기. 요한 딸기가 영어로 뭐야? 스트로베리 스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 절로 빼리 배리 오좋았어초코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자한 가지씩만 쭉 짜자 이제 <웃음> 자 중요한 이걸로 해 삼촌 이걸로 할게 남은 건 입으로 어때 맛 좋아 맛 좋아 조금 15분 뒤에 만나요. 15분 뒤에? 안녕! <웃음> 아, 아니 안녕! 예. 안녕! 안녕! 아니 안녕 짝이 해야지! 안녕 짝이! 설렁탕!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마이갓 얼른 먹어 야한이 이제! 할머니 시켜줄게? 까지까 <웃음> <웃음> 뭔지 p i c t n 면나 만두랑 수육 그치? 가 잠깐 어주는 거예요 응음 맛있냐야? 음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음 오늘 먹을 거는 비빔면, 대패, 대패 삼겹.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비빔면, 비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배가 좀 찬데 빵 끼고 있는 애슐리를 먹으려고 갔는데 직계를 인증할 방법이 둥둥 가족관계? 뭐, 이런 거랑 성인은 신분증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하, 근데, 앞필 제가 지갑을 두고 왔지. 뭡니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슐리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어. 음. 안녕만 해줘. 음, 요한아, 안녕만 해줘. 요한아. 음. 아무얘야이이거는못 음 <?aphragma> <uncomfortable> 하겠네. <뜻 Jonathan> 야, 이거 어떻게 되는건데 어, 얘는 잘잘 나오는데? 오! 이거 자기야? 맛있잖아? 썩 잘해. 썩, 썩. 썩. 썩. 썩. 콩당 빠지고 싶어요 응. 응, 맛있어 드릴까요? 버려드릴까요? 네. 금액 적혀 있습다 네. 네. 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결혼식 다요 음, 고구마 무스 최고. 음, 치킨 너겐 느낌이에요. 어저 음. 원래 이거 먹는데, 오늘은 좀 어이없게 배가 부르네요. 좀 <웃음> 어이없어. 지금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웃음> 야, 나 근데 여기 다 파인 거 아니야? <웃음> 어제 먹다 남은 피자랑 치킨이랑 아라비아다잘 <웃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 음. 야! 뭐? 그만 먹어! 음. 입을 보여줘, 입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 입만 더 위로 올려주면 안 돼? 어, 잠깐만요. 지금 딱 보기 좋아. 맛있겠다. 먹방이야 완전. 혼자서 혼자서 지금 거의 없네 프레시베이거 스타일. 토마토 파스타인가? 아어 매운 아라비아따 토마토. 아라비아타 이게 매운 토마토인 음. 치킨. <웃음> 음 <웃음> 끊을게. 네. 어 맞다 우리 이거 촬영 중이었어 맞아 <웃음> 오빠 앞에 뭐야? 잘 먹었습니다 뭐, 뭐야 뭐, 뭐. 음, 음. 이 내가 왜 면이 안 땡기는 했는데 아까 파스타를 먹었어 아라비아도 소스 진짜 맛있더라 음